어도비.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색상을 하나 이렇게 선택했을 때이 색깔과 어울릴만한 유사한 컬러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세페이지가 너무 이쁜데가 있었어요. 예컨대 뭐 제가 프레시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음... 이런 사이트 디자인 너무 이쁜 거예요. 음, 이럴 때 있겠죠. 그리고 주로 많이 제 보는 데는 어디냐면 어, 아이디어 노트 같은 여기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만한 사이트가 모여져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사이트 모여져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팔려고 하는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있겠죠. 뭐 화장품 하실 분도 있고 UR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들어가면 잘 만들어진 이런 사이트들 이렇게 보여요. 이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가 어 이거 괜찮은데 여기 사이트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얘를 캡처를 떠서 저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캡처를 떠서 어아 여기 캡처 버튼이 안되네요. 음 이거 어떻게 저장하지? 뭐 얘를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오른쪽 위에 보면 이미지에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전에 다운받았던 이 사진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 사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컬러를 이렇게 추천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컬러들을 우리는 또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 컬러는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고 위에 보시면 또 탐색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탐색은 여기 어도비 얘를 그 포토샵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애들이 컬러셋을 만들어 추천을 해줘요. 네, 사이트에 이런 색깔 요즘 쓰고 있어 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거든요 이것들을 받아서 쓰셔도 되구요 왼쪽 상단의 인기도 순에서 모든 시간을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전체 시간동안 전세계에서 유행하는 컬러셋은 무엇을 이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컬러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본전 이상은 가죠 유명한 애들 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색깔에 고민이 드신다면 요런 컬러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제작해 주시면 좋아요 <목소리> 색깔 값을 사실은 포토샵 그 정품을 사용을 하시면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제가 이 포토샵 처음에 깔때 로그인 하는 그 계정 정보 뜨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들어와요 네 포토샵 네 이걸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가 그거 이런, 방송 안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여러분들 버전이 낫다라고 하면, 이 화면을 그냥 캡쳐를 뜨세요. 캡쳐를 뜨셔가지고, 네, 이 화면을 그냥 캡쳐 도구 같은 걸로, 이런 도구 같은 걸로, 이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캡쳐를 뜨는 거죠. 어,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포토샵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방금 복사있는 사이즈가 여기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OK 누르고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제가 캡쳐있는 요게 들어와요. 어, 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요 스포이드, 스포이드 눌러서 콩 누르고 여기에 스와치스에다가 추가하고 콩 누르고 스와치스에 이렇게 추가하고 요렇게 해서 자주 쓰는 컬러셋을 여러분들이 모으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기에 내 컬러들 자주 쓰는 컬러들이 모이거든요. 응.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상세페이지 만드실 때는 에어내 상세페이지에는 요 컬러들을 사용하면 되게 이쁠 것같아라는걸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요기에다가 요런 요런 파일 하나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JPG로 저장 하나 해놓고요. 어나요 일반 상세페이지에는 요 디자인 잘 어울리겠는데 요 컬러 잘 어울리겠는데 하시면 여기에다가 요런 상세페이지 틀에다가 요걸 요렇게 갖다 놓고 음 요거 글씨 수정할 때마다 그냥 요거 요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요기에다가는 저 앞에 있는 컬러 넣을까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금방금방 할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작업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에다가 이한 번만 노가다로 이거 작업 다해 놓으시면 이 컬러 여기다 집어넣는 걸 작업해 놓으시면 은 다시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취업을 하셨는데 이이 이 스와치스를 갖고 가고 싶어. 그러시면 은 여기 위에 얘를 눌러서 세이브를 할수 있어요. 스와치를 세이브를 해가지고 usb에 담아다가 그 회사에 가셔 가지고 스와치를 더블클릭해서 여시면 여기 깔려요 그래서 항상 웹디자이너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포토샵 프리셋 파일들 이다 있어요 브러쉬도 있고요 의류하는 애들 같은 경우 브러쉬 옆에 보면은 되게 알수 없는 잡지 글씨 같은 거 되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뭐 아니면은 종이 테이프 지저붙인 것거 같은 거뭐 이런 브러쉬들 다 가지고 다니고 폰트 다 가지고 다니고 액션이라고 있어요 이미지 큰 거를 한꺼번에 줄여주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포토샵에도 그런 것들 usb 담고 다니고 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제가 있으면 드리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진 않아서 전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링을 하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구글에다가 포토샵 액션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다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받아보세요 세상에 이런 게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세상에 뭐 무에서 유를 탕, 창조하지 않아요. 유에서 유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도 글씨를 하나 쓸 건데 그 전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지직송이라는 글씨를 좀 써주려고 해요. 위에다가 사각형 하나 넣어서 사각형 여기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글씨 쓰시는 거 밑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음. 왼쪽 위, 맨 위에 있는 사각형 점선은 선택 영역 만드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요거는 도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글씨 쓰시는 T 누르셔서, 자, 여기는 요 사각형 안에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각형 안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아이 모양의 동그라미 점선이 나오실 거예요. 요렇게 쓰시면은 이 사각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글씨가 크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넘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런 모양 됐을 때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테두리 나도 아이 모양이 저런 물결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쓰시면은 요 테두리에 글씨가 이렇게 적혀요. 이렇게. 그럼 이게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서 쓰셔서 클릭해서 쓰신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와야 돼요. 갖고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빈 공간에 아이 모양의 네모 점선이 나오면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클릭하시고 커서가 깜빡 깜빡 깜빡 하시면 마우스를 조금 밖으로 빼보세요. 그 마우스 모양이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내가 글씨 쓰는 곳의 시작점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셔서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시고 글씨 크기는 한30 정도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전 나눔 스퀘어를 선택했는데요. 산지직 송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뭔가 이제 상세페이지 같이 보이지 않나요?